혹시 TPS 아시나요? 이 TPS는 turn action per second 이 블록체인의 속도적 초당 가능한 거래라는 의미한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7 TPS 이더리움은 15 TPS 그리고 비자카드는 2,000에서 4,000 TPS 구현이 가능하고요 메인넷을 발표한 이오스의 경우는 3,000에서 8,000 TPS가 진리카 같은 경우는 3,000 TPS 구현이 가능한데 엘프가 기록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기록에 공개된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에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블로그 인포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 분을 섭외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이고요. 저는 루티드 파트너스의 사업 개발 담당이랑 이제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발자신가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개발자는 아니고요. 응. 거의 대학교 때 잠깐 컴퓨터공학과 친구 따라서 응. 조금 코드를 만져본 정도고, 응. 그럼 거의 일반인이가 응. 다름없는 거는 네, 네. 이컴퓨터 코딩과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은 이 기럽에 코드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응. 그럼 기럽에 가서 이 공개된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진짜 구현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기럽에 있는 코드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네. 저희가 이제. 엘프의 기존 테스트를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서 음.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네요. 네. 첫 번째는 일반 컴퓨터, 음. 두 번째는 아마도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수적으로 구현해서 1 5,000 TPS까지 도달하는 거. 엘프 테스트를 음. 이제 시작할 건데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엘프 어떤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 거냐면 음. 이제 일단은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이제 엘프 같은 경우. 디포스 똑같이 이호스라마 디포스인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서 하드를 웨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이제 근육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근육을 늘리기보다는 여러 명컴퓨터 하나씩 추가해서 그냥 여러 명의 무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테스팅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확장성 컴퓨터들을 클러스터 컴퓨터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코어가 이제 큰거 하나에 하나일 때는 너무 이제 커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2, 4, 8코어처럼 이제 쪼개서 이제 좀더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병렬 처리 이제 요두 개를 이제 테스트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보자면은 이제, 이제 컴퓨터 이제 성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펜티엄 알 CPU G 4600에 메모리는 8기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일단은 요, 요 랩탑 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프로세스를 해볼 수 있는지 보고 싱글 컴퓨터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서비스 접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나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보면 GitHub을 쓰기 때문에 Git을 요 h u b 에 가서 프로젝트 소스 코드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요 네 넷코 SDK 응용 프로그램이 아이브로를 만든 그다음에 이제 r e d 라고 이제 오픈 소스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되게 네. 다른 거들이 되게 빠른 오픈 소스 서버. 네. 수년 프록시라고 이제 이 r e d 랑 같이 쓰는 이제 프록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아, 다섯 개 정도. 개 정도. 네, 네, 이 정도를 단원을 받으셔야 네. 이제 여기 이제 테스팅 가능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한번 이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 제가 다 다운을 받아봤어요 설치 다 해놨어요. 혹시 이거 다 외우셨던 거예요? 아, 아네 <웃음> 이거는 제가 계속 며칠 밤을 해서어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다운을 받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랑 컨피규어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테스트를 돌리는데 일단은 8000트랜잭션 8000개의 거래를 이제 80, 그룹 80개로 이제 나눠서 다섯 번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처리할 때 TPS가 이제 얼마나 넘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8000개 8000개 써있죠 그래서 그룹레인지가 80이고 다섯 번리핏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에서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뭐가 나오죠? 막 아, 이상하게 머리야? 어, 네. 네. <웃음> 눈 아픈데?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8000B 트랜섹션을 80개 다섯 번 해서 이 메모리로 아 지금 다된 거예요? 네 컴퓨터로 돌렸을 때 보세요 80으로 1분도 안 걸린 거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 8000 음. 8000 TPS가 나 음. 지금 이거를 생각해셔야게 네. 지금 슈퍼 컴퓨터로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팔리다인 외박한 네.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한3 0초만도 이거 70만 원 주면 <웃음> <해야>. 그러니까 <웃음> 이전에는 사실 어제는지 1만 2천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 이걸로 해싱글 겁니다. 네, 1만 2천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뭐 컴퓨터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켜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지금 싱글 컴퓨터로 7천, 8천 원까지 도달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15,000 TPS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음, 네. <웃음>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a w s 지금 이제 저희는 엘프한테 특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엘프 쪽에 AWS 이제 서버를 다 받았, 정보를 좀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응.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p u t 라고 b U t y 라고 지금 이제, 이제 SSH, SSH를 쓰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요거를 응. 접속을 하는거예요 그럼 저희가 음. 지금 싱글 컴퓨터로 음. 저희가 TPS 8000 TPS 도달했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도 웹 서비스에 가서 과연 1원0 TPS에 도달할지 음. 그거를 지금 이제 구현하는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번에 이제 e l 테스트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시도를 해 보고 이 테스트. 아. 총 7개의 서버 접속을 하는 거고. 아. 네. 그중에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서버는 다섯 아. 개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서버가 하나 있고 이커 서버 로 p 는실 c e s s 프로세싱한 서버가 지금 a 개가 있고 그리고 이이 a 이 e d o v 가 r two d 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 a i n and get a t 나 r g e t get a target, get a 터 a r g e t get a target, get a t a r g 연결을 하면 류 이제 L D P O S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매니저가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매니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고 매니저 돌렸고 그 안에는 이제 일하는 애들 이제 네. 워커들 돌려야 되는데 각자 이제 이 워커 서버마다 이세개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돌려. 이 <웃음> <웃음> 어, 어. 얼마나 걸린거야?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넘어갔어 지금 세번째 라운드에 1,2,3 넘어가는거예요 이렇게 이렇오 만이천 만이천 만이천 아 지금 만이천 왔요네 만이천 t 피스 나왔네요 <웃음> 지금 드디어 만이천 까지 고달했네요 지금 얼마나 걸렸죠 지금? <웃음> 아 진짜 어, 그걸 또 오늘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장성이랑 또병렬처리이두 응. 개에 대해서 이제 테스팅이 됐다고 응. 보시면 돼요 응. 그리고 엘프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메인넷이 있다고 하니까 엘프 행보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응.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어, 기럽의 지금 일프가 코드를 공개했잖아요 보시고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웃음>